이어지는 내용은 그 자기가 좀안 좋게 인식이 되고 있었으니까, 기사에서. n o b e was deeply disappointed. 그쵸. 실망스러웠겠죠. 몹시 실망했습니다. How could this be? 이, 어떻게 이것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 이렇게 될수 있지? This i s u n believable.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I'm not a merchant of death. I want to be remembered in a different way. I want to be remembered as a person who made more the world better. 나는 죽음의 상인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예, 다른 방식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싶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예,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싶어? 예, 여기죽격하게 되면서고요. 예, 여기는 목적어와 목적포의 형식이겠죠? 예, 세상을 더 좋게 만든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어. s so to change p p e i 자 결심을 어떻게 어요 바꾸기로. 뭘바꿔요 사람들에게 변해를 바꾸기로 자기에 바꾸기로 대한 생각을 결심했어 어떻게 바꾸기로 결심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Yeah, n 1888, a French newspaper s e c r e l y reported f r Nobel's d a the person who had a c t u a l died, was i s b r o t e r l u d w i g 예, yeah, 한 기사. 프랑스 신문, 프랑스 신문이 newspaper가. 실수로 기사를 잘못 낸 거죠 알프레드 노벨의 죽음을 실제로 죽은 사람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was his brother Ludwig 어, 실제로는 그의 형루 u d w i g 이었어요 여기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Ludwig 노벨인가 보죠 형 노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 여기 봐도 head died 과거입니다 Thanks to the report. However, they decided to do something contribute to the world. 예, t h thanks to the report. 그 보고서 때문에 덕분에 owing to do to o i n g to do because of 다 가능합니다. However, 하지만 예, owing to 뭐 때문에고요. to to 뭐 때문에고요. Because of도 뭐 때문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thanks to는 좋은 쪽이에요. 예. 듀투나 오잉투는 뭐꼭 좋은 게 아니어도 쓰고 덕분에란 쪽이야. 다 같은 말이에요. 때문에로. 자, 하지만 그기사 때문에 노벨은 자, 뭔가 하기로 결심한 거죠. 뭔가. something to contribute to the world. contribute, 기여하는 거, 세상에 기여하는 뭔가를 기여하기 위한 뭔가를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In 1895, 1895년에 decided to use his money to create the Nobel Prize. 1895년에 그는 결심을 사용하기로, 돈을, 돈을 어디에? 노벨 프라이즈를 창립한 창조, 만들어내는 데 돈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노벨상 알죠? 유명한. Originally there were only five awards. 자 원래는 다섯 개 상밖에 없었어요. 네, six the sixth a w o r d was added in 1968. 여섯 번째 상이 추가되었습니다. 1 9 6 8 년에. Today, when we think about the Nobel, we think of the Nobel Prize rather than dynamite.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 우리는 노벨 상을 떠올립니다. 생각합니다죠? 레더 예, t 뭐보다 다이너마이트 보다는 알프레드 노벨 하면 노벨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주어 아니 접속사 주어 주고 thinking 할수 있어요 분사 구문으로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예그 노벨상이 어떻게 해서 제조가 제자, 어, 시작이 되었는지 그 노벨상의 그 시초 기원 뭐 이런 것이 주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 기사가 잘못 나는 바람에 그렇죠 네 끝까지 본문 정리 잘 해둡시다.